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여러분들의 골프 초보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초보왕 보니까 이거 진짜 처음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너무너무 잘 알려줘 우리 같이 가서 보자 라고 자랑도 해주시고요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훨씬 재미있는 프로그램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드라이버 특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드라이버는 어떠한 의미로 치면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이브 할때뭐 어떻게 빼고 이런거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시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드라이브 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길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버 스윙은 우리가 긴 클럽 가지고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건 세게 쳐서 멀리 보내는 클럽이 아니라 길기 때문에 다른 클럽들보다 멀리 날아가는 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유독 이큰 녀석만 잡으면 그렇게 멀리 보내려고 세게 때리네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우리가 제가 이제 사이드 블로우라는 거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을 칠때 오늘은 이제 치는 방법을 들어가기 이전에 공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를 보고 쳐야 될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게아 공의 옆쪽을 보고 쳐야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공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꼭 옆에서 칠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게 되면 옆으로 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모습을 이렇게 박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박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인 스트라이킹 훈련을 들어가면서 오른손으로 치는 훈련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른손도 그냥 무턱대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오른손으로 정말 치는 연습을 계속 제가 시켜드릴 텐데 그냥 뭐 느닷없이 큰스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몰 스윙, 오른손으로 하는 스몰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은 어디 턱에 두냐면, 요 이제 저랑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할 거니까. 평소에는 교과서에 공을 왼쪽에다 두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왼쪽에다 두는 건 이건 선수들이 쫙 들어가서 돌아와서 때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공 위치가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가깝지만 실제로 공을 칠 때는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이 공을 내 코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옥스윙1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말 이옥 선생을 좋아하는 또초보왕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소개되고 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공 가운데다가 지금 이제 두게 된 거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쭉 빼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뒤로 오른손을 젖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젖혀.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치기 때문에 오른손은 위아래 동작보다는 바로 뒤로 탁 제껴지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젖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은 어디 본다고 했어요? 약간 옆에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날아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이걸 갖다 퍽 이렇게서 해 이게 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른손으로 바로 탁 젖힌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깨보다 이 샤프트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도 되니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젖혀 하고 오른손으로 젖혀 하고 탁 이렇게 때려 보세요. 그냥 오른손으로 젖혀 하고 탁 때려 보세요. 어 이때 뭐 발은 움직여야 되나요? 뭐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됐고요. 그냥 오른손으로 젖힌 다음에 때리는 것만 해보는 거예요. 젖차 때려! 젖차 때려! 그러니까 스윙을 막 뒤집고 하는 게 아니라 젖차 때려! 이 동작만 하는 거예요. 자 스몰스윙. 약간 오이고 공 옆에 좀 보자. 그다음에 젖차 때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날아가고 돌아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임팩트가 나온다는 거. 소위 말하는 터치감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손목으로만 딱딱 때리는데도 뭐 물론 좀 팔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176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와요. 다시 또 봐요.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자차 때려 딱 그랬더니 오뭐 이병옥이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에 몇 나왔어요? 와180 나왔어요. 180자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한다 왼손으로 그냥 대고만 있는 거예요 대고만 있다, 젖쳐 때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공이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쭉 돌아 들어오죠? 오른손으로 치면 그래요 근데 이때 젖쳐할때 스윙이 그렇게 채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할 때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른손으로, 왼손은 그냥 거들뿐 젖쳐 때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했더니, 와, 툭 때렸는데, 이거는 199, 그쵸? 그렇죠? 189, 그럼 200이 어떤 힘으로 나가는지 보세요. 정말 공을 갖다가 10년 치신 분도, 5 200이 꾸민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쳐! 저. 때려,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200이 나갈지 모르겠네요. 딱 맞춰 친다고 했는데, 이게 190, 한2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뭐200치기를 했으니까, 저쳐! 네. 때려 자, 탁. 좋아요 200 맞춰 치기 힘들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했더니 202가 나왔어요 아셨죠 굉장히 무서운 위력 이에요 너무 어쩌게 그래서 저 어릴 때 말을 안 들어 가지고 볼기 짝을 많이 맞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젖혀 돌리고 어쩌고 아니라 자차 때려 젖혀 때려 이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른손 스윙에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탁 있으면 실전에 갔을 때도 여기서 좀 지금은 작은 스윙이지만 저처 때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큰 스윙 했나요? 지금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가요? 와, 멀리 간다. 240? 한 3까지 도 나가잖아요. 딱요 동작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지겹도 설명드릴 테니까 자차 때려 옆에 봐야 돼. 자차 때려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온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